네, 저는 네,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량을 구입하면 보통 5년에서 혹은 10년 이상 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자동차 교체 주기를 모델의 풀체인지 시기와 비슷한 5년에서 7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신차를 구매할 때 딜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알고 있던 썬팅이 쿠폰 썬팅이었고 문제는 이런 쿠폰 썬팅은 가격이 저렴한 하위 등급 제품으로 보증 기간이 2년 정도인 내구성이 떨어지는 필름으로 시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 차도 쿠폰 썬팅이었고 최초. 선팅 이후 한 번도 재시공을 한 적이 없는데요 시청자 몇 분께서 제차 필름의 색상을 보시곤 수명이 다된것 같다는 댓글을 남겨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차를 구매하시거나 저처럼 수명이 다돼 재시공을 하셔야 할 분들을 위해 실패하지 않고 좋은 선팅 필름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21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자동차의 등록 대수가 2,491만 대였고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신규 등록 대수가 1,096만 7,991대였는데 2016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 중 일부 썬팅 재시공 차량을 감안하더라도 천만 대 이상의 차량은 이미 수명이 다된 것이지만 대부분 내 차의 썬팅의 수명이 다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또 나처럼 재시공을 하려 해도 혹은 신차의 썬팅을 하려 할 때도 제조사도 필름의 종류 하나가 많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막막히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썬팅을 선택할 때 미리 기억해두면 실수하지 않을 6가지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선 선택 방법의 순서를 기억하기 쉽게 앞자만 따서 부열총과 보호비 이렇게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 첫 번째 브랜드 선택 나는 세계 3대 메이저 필름 브랜드 중 하나인 솔라가드를 선택했는데 포르쉐 암보르기니, 롤스로이스 한국의 제네시스를 포함 유럽 자동차두대중한 대가 프랑스의 생꼬뱅이라는 회사의 유리를 장 바로 이 회사의 브랜드이고 인증 및 멤버십 이력을 확인해보니까 더 신뢰가 가더라고 두 번째 열 반사 흡수 선택 개인적 취향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우선 이런 흡수 필름은 적외선을 흡수해서 열을 방출하는 방식으로 주된 컬러감이 반사 필름에 비해 차분하고 점잖은 스타일을 갖고 있어 다음 이런 반사 필름은 적외선 포함 태양열 에너지를 반사해서 빠르게 온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광택이 있는 반사감이 특징이어서 영한 느낌을 선호하거나 개성이 강한 운전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흡수 타임의 필름을 선택하기로 했어 세 번째, 총태양에너지 차단율 태양에너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고 이 모든 에너지를 얼마나 차단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 총태양에너지 차단율인데 솔라가드의 여러 가지 필름 중 볼텍스 IR 필름은 총태양에너지 차단율이 60을 넘는 고품질의 제품이라서 이 필름을 선택했어 네 번째, 가시광선 투과율 투과율의 수치는 높을수록 투명하고 수치가 낮을수록 짙은 색의 필름을 뜻하고 보통은 농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시인성을 고려해서 선택을 했 했는데, 볼텍스 IR 필름은 짙은 농도의 필름인데도 불구하고 타사 제품과 비교했을 때도 확연히 차이가 날 정도로 매우 탁월한 시인성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더라고 다섯 번째, 보증기간 보증기간은 길면 길수록 필름의 품질을 대변하는 거겠지 내가 선택한 필름의 브랜드인 솔라가드는 세계 최초의 스파터링 공법 즉 고급 금속과 산화물을 필름에 증착하는 최상급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믿을만한 제조사야 최첨단 세라믹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이라 쉽게 변색이 되거나 알코올에 닦여 나가는 등의 저급 제품이 아닌 보증기간이 10년 이상인 제품이 더라고 여섯번째 비용 마지막으로 시공 비용을 알아봐야 할 텐데 솔라가드 필름은 소재와 구성에 따라 크게 3등급으로 분류가 되고 홈페이지에서 차량을 선택하고 시공이 필요한 부위별로 등급 필름의 종류 등을 선택하면 시공 가격을 미리 받아볼 수가 있고 원하는 시공점에 예약을 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게 돼 있으니까 시공 전에 혹시 할인이 되는지 미리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 원래 필름을 제거하고 재시공하는 것이라 시공 기술이 좋은 곳을 추천받아 시공을 했는데 전체 마스킹을 하고 기존의 필름을 불리는 작업과 동시에 앞쪽에서는 전면 필름을 성형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다시 스팀을 쏘이면서 필름을 떼어내고 필름을 다시 시공하기까지 긴 시간 작업 후에 세차와 유막 제거에 발수 코팅까지 서비스로 마무리를 해주시더라고 만족스럽게 시공을 끝내고 돌아오자마자 부스에 넣고 시공 전후를 비교해봤는데 얼핏 봐도 확실히 차이나는 게 보이지 필름의 블랙 색상이 리치 블랙이라고 해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궁금했는데 확실히 깊은 느낌을 주고 차를 좀더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보이게 하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보셨습니까 저처럼 최초 썬팅 이후 한 번도 재시공을 한 적이 없고 썬팅 전이시라면 건강과 연료비 절가 그리고 쾌적한 운전 환경을 위해 시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열총과 보호비 기억하시고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네, 관련다 수고했어 동TV요